면사무소에서 겨운기로 귀가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농업작업안전재해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제2016-32호 토대로 면밀히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2015년경 농업인 안전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기간 중 홍재배 등을 위한 비닐작업을 마치고 면세무소에 들렸다가 겨운기를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오던 중 레카차와 충돌하여 후유장애를 입었습니다. 우연의 판단 쟁점 삽을 적재한 겨운기를 운전하여 농작업장에 들러 작업 후 농작업장이 아닌 곳을 경유하여 돌아오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이를 농작업 중 상해로 볼수있는지 여부. 당의 약관 규정을 보면 별표 2에서 농작업이라 함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두류를 재배하는 일에 따르는 작업 그 따르는 작업이라 함은 주거와 농작업장과의 농기계 이동 주거와 농작업장 간의 농용자재 직접 운반 작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용자재라 함은 농약, 비료, 사료 등을 포함합니다. 쟁점에 대한 검토 아래 사정에 따르면 농작업 중에 발생한 상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와 농작업장과의 농기계의 이동은 농작업을 위해 주거와 농작업장을 이동하는 통상적인 이동 경로를 통하여 겨운기 등 농기계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보험자의 밭은 주거지 기준으로 북쪽으로 1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면사무소는 농작업장 소재지와 무관하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주거와 농작업장을 이동하는 통상적인 이동 경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농약, 비료, 사료, 농업용 p p 포대 피필름, 활죽, 농업용 파이프를 농용 자재로 열거하고 있는 바이건 겨운기에 적재되어 있었던 농기구는 삽이며 이는 당해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농용자재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사고는 농작업 중 사고로 볼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후유장의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